분은 털이 정말 이쁜 사모예드입니다 그치요? <웃음> 그, 그게 대답이야? <웃음> 맛있는 거 먹으면서 털 자르자 오늘은 이걸 벽에다 붙여 놓고 뭐, 그 다음에 먹을 걸해 놓고 두 꼬리를 털을 잘라볼까 합니다 피란빠를다 먹어서 오늘 칠으 이거를 붙일거야. 기다려봐. 잘 보네. 그 꼬리를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집 없는 강아지인 줄 알겠어요. 그래서 꼬리를 예쁘게 잘라볼까 합니다. 와우! Wow. 너무 부부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꼬리도 못 달고 <알고> 댕겨. <웃음> 손한 봉지는 나완에요 얼굴 모양은 변한게 없습니다 이쁜 발 모양이 되었구요 띠 정말 너무 이쁘게 덜했어요 허리는? 사자 꼬리가 되었어요 <웃음> 귀여워 꼬리! 꼬부꼬리! 예뻐. 빨빨가빨아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어빨빨빨빨빨 <웃음> <웃음>